아, 홀리카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라이크쉘 컬렉션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라이크쉘 컬렉션은 조개를 모티브로 해서 조개의 반짝거림과 뽀얀 그런 무드를 담은 컬렉션이에요. 청량하고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드는 몽글한 질감이 특징이고 뽀얀 조개 색감을 담은 9구 팔레트로 웜톤 쿨톤으로 나눠서 나왔어요. 푸르른 바닷속 뽀얀 조개처럼 소프트하고 시원한 쉘핑크 컬러감의 팔레트 쉘린더시 따사로운 햇살이 스민 해변의 조개처럼 소프트하고 화사한 쉘 코랄 컬러감의 팔레트 쉘온더 비치 웜톤 쿨톤으로 나왔는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반했던 제품이거든요. 조개 모양의 음각과 양각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또 이런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또 팔레트 자체가 색감이 엄청 도드라지게 진한 그런 팔레트가 아니고 뽀얗게 맑게 흰기 도는 깔끔한 느낌의 팔레트여서 라이트톤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팔레트예요. 홀리카홀리카에서 감사하게도 요 같이 나온 하이라이터랑 포기 블러 틴트까지 같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룩두 몇까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젤리 컬러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위스퍼링 컬러로 애교살 부분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웨이브스 컬러로 눈두덩이랑 애교살에 색감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콘치 컬러를 사용해서 핑크 색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넣어줬어요. 모먼트 컬러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 뒤쪽에 살짝의 음영감을 넣어줬습니다. 디퍼 컬러로 눈 가까이에 짙은 음영감을 주고 아이라인 밑바탕과 언더 밑부분 트임도 해줬어요. 핑크 샌드 컬러로 애교살 밝혀주고 눈 앞머리도 톡톡 칠해줬습니다. 워터풀 컬러로 눈두덩이에 포인트 펄을 얹어주고 머메이드 컬러로 애교살 가운데 부분만 펄 포인트를 더 줬습니다. 이렇게 섀도우 다 했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뽀얗게 핑크빛이 올라온 거 보이죠? 마스카라랑 아이라인까지 하면 이런 느낌으로 눈화장 완성됐고 이 시젤리 컬러 이거 사용해서 볼에 전체적으로 콧등이랑 코끝도 쓸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웨이브스 컬러를 섞어서 색감을 더 올려줄게요. 이게 팔레트에서 진짜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가지고 블러셔 바르는데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립도 이번 컬렉션에 같이 출시된 이 컬러 발라볼 건데 포기 블러 틴트 쉘리 컬러 저는 이런 립 라이너로 이렇게 오버립이랑 베이스를 한번 깔아줬고 이 쉘리 컬러 안쪽에 발라줄게요. 되게 이렇게 청량한 정말 딱 쿨톤 핑크 컬러 한겹두겹 겹 쌓을수록 컬러감이 더 진해지는 편이어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얇게 한겹 깔아줬습니다 라이크 쉘 컬렉션으로 이 팔레트에 맞춰서 하이라이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쿨톤 컬러 오로라 라크르 컬러 사용해줄게요 되게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되게 입자가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콧대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콧대가 반짝반짝 살아나는 거 보이죠? 이 부분 사용해가지고 광대에 이렇게. 광대에 발라주면은 광대가 이렇게 딱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는 안 바른 쪽. 되게 오묘한 이 라벤더 빛이 딱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되게 예뻐요. 이쇠린더시 컬러로 청량한 쿨톤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그리고 쉐린 더시 컬러는 소프트하고 청량함 가득한 그런 핑크 팔레트인데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쉐론더비치 컬러 사용해서 웜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쉬쉘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줬고 크림 컬러로 애교살 부분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코스트 컬러로 눈두덩이랑 애교살 부분에 색감을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로피칼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과 언더 속눈썹 가까이에 더 진하게 색감을 포인트로 넣어줬어요. 텐 컬러로 아이라인 밑바탕과 언더 뒤트임을 해줬습니다. 스파클링 샌드 컬러로 애교살 밑부분과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줬어요. 선샤이니 컬러로 애교살에 펄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이 컬러로 메이크업했을 때 섀도우는 이런 느낌 이쉐론더 비치로 아이 메이크업 해봤는데 소프트한 코랄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먼저 이쪽에 쉬셀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되게 뽀용하게 블러셔가 올라가요. 코스트 컬러 조금 더 블러셔 색감을 얹어줄게요. 립도 이 포기 블러 틴트 코랄린 컬러 사용해줄게요. 아까처럼 베이스 먼저 깔아줬고 가운데에 코랄린 컬러 발라줄게요. 촉촉하게 발리고 빌러리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쉘 글로우 하이라이터 웜톤 버전인 펄리 브리에이 컬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게요. 진주빛의 펄리 샴페인 컬러. 컬러로 이렇게 콧대. 진짜 콧대 빡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컬러 진짜 예뻐요. 웜톤 분들이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여기 아래쪽에 이 코랄빛 컬러. 블러셔 윗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딱 광대. 너무 예쁘죠? 여기는 안한 곳, 여기는 한 곳. 이렇게 해주면 웜톤 버전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오렌지빛 코랄 느낌과 핑크 코랄 느낌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았어요.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좀흰기가 많이 돌아서 이렇게 뽀용한 느낌을 살리면서 메이크업 해주기 좋았고 이렇게 맑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코랄 메이크업을 딱할수 있어서 이 컬러는 봄웜 라이트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라이크 쉘 컬렉션 팔레트 두 가지 다 전반적으로 흰기가 많이 돌고 명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깔끔하고 라이트한 뽀용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주기 좋았고 차곡차곡 음영을 쌓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색감 표현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이크 쉘 컬렉션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두 가지 쉐린더씨랑쉐론더 비치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웜톤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어떤 컬러가 더잘어울 올리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팔레트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